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맹형제입니다. 제 성이 맹씨라서 중국 사람인지 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리지널 한국 사람입니다. 일단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격변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왔다는 거다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최근에 그 동양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중국의 관심과 더불어서 종양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 동양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있는 그 시절을 넘어왔죠. 그런데 오늘 제가 중국 이야기를 하고 동양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결론을 내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과연 동양의 앞으로 미래 사회를 지배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중국 디자인과 동양 디자인의 가치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디자인은 한국이나 서양이 흘러왔던 그런 디자인과는 너무 다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자인은 역사적 산물이다. 중국의 천루린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디자인 사학자가 한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믿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자인은 서양이라고 하는 데서 넘어온 그런 개념으로서 출발된 게 아니라 내부 역사성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 사회 변혁의 결과라고 이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맞이 받고 서구의 영향을 맞이 받은 그런 디자인 교육과는 달리 나름대로 고유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은 그 중앙미술학원에서 교훈으로 쓰고 있는데요. 모택동의 글씨를 잘편집해갖고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교훈입니다. 이게 디자인은 인민을 위한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디자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생각입니다. 서지 웨일러 런민 푸브로 해가지고 인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거죠 시장 경제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디자인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간을 위한 그런 디자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까지 중국의 현대화가 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 서구식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자유화, 민주화, 시장화 세 개라고 하는 네 개의 코드를 가지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구발 국가들은 하나의 발전 모델로 삼아가지고 계속 그 서구를 모방해왔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발전의 함정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동양 국가들은 스스로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발전 과정을 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노동력의 자본화를 위한 자본 축적을 했고요. 또 고대 문명으로부터 내려와던 그런 전통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부 원시적 자본을 축적했고 이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중국을 근대화를 만드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 집단문명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중국의 디자인과 중국의 동양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녹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현대디자인의 전개 과정을 보시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국 디자인의 역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싹 터왔고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BC 700여 년 전부터 디자인에 대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보물 같은 그런 그 사상들이지만 중국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역사적 단절 과정을 통해서 계속 끊어져 왔다 함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중국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양의 동양을 침략을 한그 시점 다시 말씀드리면은 16세기부터 청나라 말이 시기에 현대적 개념의 디자인이 출발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문동, 중화민국 탄생,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축과 또 서구의 침략, 또 일본의 침략,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현대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이런 현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 분기를 간단하게 보면은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대혁명 전과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 이후 이렇게 세 개의 커다란 그 분기점을 나눠 볼수 있는데요. 중국 현대디자인의 도약의 시기는 2000년대 넘어오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수준으로 도약을 됐, 도약이 됐다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창의 클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역은 중국에서 2000년 되는 그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십몇년 동안 꾸준히 정부 주도형의 그런 발전 계획을 가지고 끌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디자인 발전 초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됐거나 16세기 이후에 서양 열강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왔었던 문화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결정적인 혼돈을 주면서 중국의 어떤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죠. 이 와중에서 양무 운동이라고 하는 것.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국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의 힘에 의해서 중국이라는 대륙이 그 자존심과 모든 영역들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양무 운동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양무 운동이라는 것은 디자인 사이에서,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출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에서 현대적 개념이 디자인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했다고 볼수 있고요. 또 초기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디자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서 그 현대화가 되 있고 이 내용을 중국에서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된 19, 1912년부터 1949년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의 현대적 디자인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근대적, 근대화가 되기도 했지만 내부의 고유 어떤 문화 속에서 유래된 민족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영향이 결합되면서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1920년대, 3 0년대 특히 새로운 문화가 창출된 것은 서양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상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상해는 그 당시에 중국의 고유적인 아이덴티티도 있었지만 서양 문물과 결합돼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문화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특히 당시에 서양에서 1930년대에 3년, 36년, 37년, 38년, 3년, 3년, 4년 사이에 여기서 만들었던 영화 같은 경우에는 760편이 만들어졌습니다. 760편의 영화가 만들어져 갖고 서구 사람들한테 수출이 됐어요. 그럴 정도로 문화가 발달되고 새로운 문화를 나름대로 스스로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초기에 청나라 말기에 서양인 것을 배우자고 하는 양문동이 시작이 됐고요. 특히 상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상해 와이탄입니다만 은 작은 어촌이 도시화가 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농촌과 어촌과 이런 그 전통적인 구조들이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대표적으로 초기에 외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도시긴 하지만 상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상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초기에 서양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은 골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작 같은 걸 전통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포카 카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간편하게 그 포카를 이용해서 그 서로 오락을 할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의 포카 열풍은 대단합니다. 휴대성이 굉장히 간편하죠. 포카 열풍이 아직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1937년도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은 반 대일본 침략가라고 되어 있는데 가사를 보면 진짜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가사를 보면 동방의 작은 섬, 일본의 외놈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뭐 일본, 일본의 물건은 사지도 말고 일본의 돈은 쓰지도 말고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건데 1927년도에 만들어졌던 이런 가사 내용들이 아직도 중국에서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아시아의 동질성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한중일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양권의 어떤 영향을 동양권에서 우리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도 갖고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선행적으로 동아시아의 어떤 디자인과 동아시아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런 역사적인 측면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선행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이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전을 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머리를 조화했죠. 항복을 자인했습니다. 이 이후에 그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되는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와중에서 디자인은 그 전통 공예와 민간 공예를 중시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소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나라가 해방 이후에 미국의 군정의 영향에 의해서 그 미국의 디자인의 영향을 받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소련이라고 하는 그 서양 문명이 들어오는 영향을 통해서 그 소련의 그 문화문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소련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얘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로 강조되었고요. 서구의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속임수로 충만한 적은 문화예술로 간주했습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모더니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실주의에 대항하는 국제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주의 양식에 반대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현대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나가는 세계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동, 그 출발선상에서 중국은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더 역행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자인의 현재 중국 디자인이 한국에 와서 유학생들도 많이 옵니다만 중국 디자인이 낙후됐다고 하는 그런 결정적 요인을 준 것이 중화인민국 성립, 성립되는 시점에서 근대화를 거부하고 모더니즘을 거부하고 자기 주체적인 사상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념입니다. 역으로 보면 이러한 생각이 역으로 본다면 중국의 디자인을 발전 후퇴시켰다고도 볼수 있지만 긍정적인 차원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하나의 노력으로도 볼수 있고 이것이 후대에 연결되면서 중국적 아이덴티티와 연결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1966년부터 76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급진 좌파 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중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그동안의 양모운동 이후에 근대화, 현대화를 통해서 디자인을 발전시키려고 했었던 이러한 노력들이 그 중국 현대디자인의 암흑식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급진 좌파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양식화되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서양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반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으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디자인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 역할을 지금 보면 중국 현대미술이 세계 시장으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현대미술이 뜨고 있는 것에 주자주 주 아이템 자체가 차이나 팝입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대 때 이러한 아픈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의 소재로 이용해 가지고 차이나 팝을 형성했고 그것이 세계적인 열 열망을 받는 그런 그 예술 장르로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이런 영향 영향을 받아들여서 국가가 전체가 광풍에 쏠리는 그런 그 모택동 문화 대혁명의 시절이 됐고요. 여기 보면 경제주의를 반대한다. 여기 보면 분쇄하자 자본계급과 계급 반동노선에 대한 것을 찢어버리자 해가지고 복리주의라든지 경제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독자성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 디자인을 낙후시키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율적인 배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문화대혁명 때 모든 예술 형식을 전부 다 양식화시켰습니다. 여기 내용의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이런 혁명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무용품세에서 따온 게 아니라 서양의 발레극을 갖다가 접목을 시켰어요. 자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같이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홍콩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 동서양 문화가 합쳐진 특히 이제 중국적 중심으로 합쳐진 문화를 보면 홍콩이라는 나라의 동서양의 문화의 그 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된, 계획된 그런 접, 접속이 아니고, 그런 융합이 아니고, 어쩌다 만나버린 동서양의 그 만남의 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두 개의 문화가 만나는 그 경계에는 항상 미래성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독특한 문명을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홍콩을 얘기하면서 그 동서양 문화가 섞여진 이런 것 동서양 문화에 대한 그 혼재된 부분들은 의도가 됐건 의도되지 않건 어떠한 새로움을 탄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대혁명 시절의 이러한 그 움직임들이 결국은 중국적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 틀이 됐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문화대혁명 이후에 1980년대를 넘어왔습니다. 자 문화대혁명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중국인들은 정상적인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졌어요. 국가가 굉장히 광풍의 노도에 휘말렸던 그런 그 역사적인 그 어려움을 딛고 자 지금 중국 현대가 도약되는 것은 자기네 이러한 반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저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디자인 발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등서평의 현대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중들이 자각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돌아온 역사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자각을 하게 됐고 여기서 창의적 개념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필요성이 우리나라가 초기에 미술 수출이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운동을 벌려서 했던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그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의 이론에 의한 그런 디자인 영향에서 벗어나서 중국 고유의 어떤 디자인 미학을 구축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돼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디자인에 대한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돼서 앞으로 미래 사회로 나갈 경우에는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진 그런 힘으로 그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는 주제하다시피 중국의 디자인의 도약의 시기로 접어들었으면 알수 있습니다. 자, 2000년 이후에는 중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었어요근데 2000년 이후로 넘어오면서 문화산업 중심 국가로 가려고 하는 디자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정책이 있었는데 이 핵심은 창조산업입니다. 그리고 창조산업의 중심이 디자인입니다. 결국은 이런 그 창조산업을 강조시키는 것은 그 동안 해왔던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 생태계를 변화시켜서 문화창조 산업 국가로 가려고 하는 국가의 의지를 알수 있고요. 이 와중에 중국의 디자인이 현대화되는데 국가적인 힘이 막강한 힘이 작동되고 있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활용한 국가 주도형의 발전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이상하게 보일 수도 모르겠으나 이런 영역들이 중국 디자인의 가장 커다란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서평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디자이너라는 말이 나와서 그 중국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설계사라고 하는 개념은 디자인입니다. 중국 디자 중국을 디자인하자 개혁개방에서 등서평의 한 말입니다. 여기 중국 특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때 특색이라는 말을 반드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으로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했었던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본다면 중체, 중국이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중체체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의 본체입니다. 중국의 아이덴티티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중체서양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만은 이런 중체 서용의 개념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흘러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방향이라고 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랜 전통의 뿌리가 있는 본체에서 지금 사회주의가 됐건 자본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이런 용의 개념을 이용해 갖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중국이 사회주의 건설을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자본주의 세계로 넘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용에 대한 개념이죠. 자본주의로 넘어올 수 있고 어떠한 체제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인민들이 다 감동하는 나는 중국인민의 아들이다. 중국말로 하면은 워시 중국어로 어드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인민들한테 감동을 줬어요.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나는 나의 조국과 인민을 깊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등서평의 휘호가 아직도 중국인들의 가정의 집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서평 이후에 우리는 강택민, 장저민, 후진타오, 시진핑 체제로 넘어오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봤습니다. 2000년대 넘어오면서 디자인 선진,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정책이 연도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2000년이 되는 시점에서 여섯가지 우리가 2000년까지는 그 상당히 그 세계에서 변두리를 맴돌았지만 2000년대가 넘어오는, 넘어오면서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돼야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디자인 정책이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11차 5개년 계획을 보면 소프트웨어 파워 강화를 위한 디자인을 집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그 전에 10차까지는 계획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5개년 계획, 저희도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계획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중국에서는 규획이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계획에서 규획으로의 명칭이 변경한 것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좌표라고 볼수 있어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시적인 개념이고 규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시적인 개념입니다. 국가의 간섭을 떠나서 그 자율성을 갖고 만들겠다는 라 얘기입니다. 특히 2년 전, 1912년도에 12차 5개년 기획에서는 디자인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국가 주도형으로 디자인 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그 집중 지원했던 것은 주로 이제 그 창의 센터를 만드는 하드웨어의 지원이 됐다면 2012년 12차 기획에서 주의할 것은 하드웨어의 지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통해 r 세계 디자인의 패권을 쥐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e s 자 f t w a r e software, software, software, software, software, software, s o f t e s e c r e a t i v e c l u s t e r 라고 하는, 하는, 하는 그 c c 가장 핫한 이슈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관 주도의 중국의 창의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창의 공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거는 클러스터가 어떤 역할을 하죠? 디자인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복합 문화 공간 복합 공간으로서 문화와 기술과 자본과 인재 이런 것들을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어떤 서양국가나 민주국가에서는 이것을 자율에 맡겨놓지만 결국은 이것을 국가적인 그 관주도형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바뀌어져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시해 봐야 을 어떤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 됐거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창의 클러스터가 고도의 집적된 형태를 가지고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창의 클러스터의 형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노베이션형 창의 클러스터가 있는가 하면 또 신, 신도시 개발형 창의 클러스터가 있고 수평적 창의 클러스터가 있는가 하면 수직적 창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수평적 창의 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은 전부 다 똑같은 그 업, 업체를 모아놓는 클러스터 형식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직적 창의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판매와 매출, 그 생산 이런 것들을 같은 축으로 연결해 을 놓는 그런 그 전략입니다. 또 하나는 민간 중심의 클러스터가 있고 또 하나는 관주도형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중국은 앞으로 그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차원을 갖고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클러스터는 여러분이잘 알다시피 그 북경의 7, 9, 8부터 그 바하오차오, 팔호교죠. 상해 가면은 이안이 안에 커다란 규모가 아닙니다만은 특히 상해. 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상해의 경우에는 그 시에서 75개 지역을 창인 클러스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이게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책인데요. 지역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개념과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디자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그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예술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가 중국을 가니까 명함을 딱 봤는데 명함 받았을 때그 명함을 보니까 환경 예술 디자인. 어? 우리는 환경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얘네들은 왜 환경 예술 디자인이라고 하지? 어떤 사람을 보면 저는 디자인 예술 전공인데요. 이 예술 디자인이냐 디자인 예술이냐 이런 개념이 굉장히 혼돈이 왔었어요. 중국분들한테 이 내용을 물어봐도 잘모르겠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유래가 돼서 썼는지. 이 내용을 보면 자 예술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디자인이 수러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적 개념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예술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환경 예술 디자인이에요. 지금 디자인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술을 강조한 해석이에요. 디자인이 조형 예술, 음악, 영화, 이런 것들과 병치되는 개념으로서 예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공 영역이 굉장히 다르다. 우리가 얘기하는 디자인이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예술적 성향이 강한 디자인과 일반적인 그 공학적 성향이 강한 이런 개념으로 두 개로 분리되고 있다고 알수 있어요. 또 하나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공학기술과 예술이라는 개념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융합적 개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 때문에 중국에서는 공학기술로서의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로서의 디자인 기반을 쓰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대학식 디자인이 있고 공과대학식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자의 거의 90% 이상이 공과대학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 디자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실업교육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중국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을 이끌어오면서 디자인처럼 굴곡을탄게 아니라 미술이라고 하는 영역은 몇 명이 내려오는 역사적인 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이 아직도 예술의 어떤 하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국 디자인에 굉장히 그 낙후된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의 규모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중앙미술학원의 슈핑 교수가 대학원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2011년도에 중국의 도대체 디자이너가 몇 명이나 되고 디자인 학교가 몇명 정도나 되느냐. 라는 걸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렵게 자료를 좀그 달라고 해서 구해왔는데요. 보시면은 1,557개의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입학하는 1년에 입학한 학생수가 48만 1,625명이라는 고하 학생수가 1년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7,318개의 학과가 있어요. 자 합치면 지금 우리나라는 3만 명 전후의 인원이 되는 그 학생 수가 있다고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손가락에 꼽는 대학인데 디자인 분야에 그 입학한 학생 수가 2011년 기준으로 통계가 최초로 만들어진 겁니다만은 48만 명입니다. 대학원생까지 치면은 200만 명의 그 디자인이 디자이너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 중국 디자인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앞으로 그 중국의 디자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다 본다면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그 연구가 좀소홀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국을 굉장히 좀 이렇게 멀리 하지 않았나라는 그것도 한번 스스로 반성해야 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디자인 차이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중국 설계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2 0 0 8년도에 북경 올림픽을 보면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중국의 가치를 세계 보편적 미래 가치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라고 보면 돼요. 자, 중국이 지금 현재를 보면 지금 중국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구 디자인을 모방해 온 과정, 이거 스스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들의 전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해서 중국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고, 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관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